<웃음> 아! <웃음> 기다려봐!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! 일로와. <웃음> 찍어서 안 되는 것 같아. 음. 그래도 해봐. 해봐잘되면 되니까? 맞아, 리모컨을 정방향에 놓고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? <목소리> 아가다 내가 나도 모르겠다 내가 이걸 돌린다? 찍으면서? 아, 진짜? 하! 하, 하 됐네. 아까가 t 잘됐지 h 응, 톡, h o 그냥 그거 웃긴 것만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? o 잘찍 뭐야? 한 번에 갔어. <웃음> 오못 찍었어. 딱그정도 괜찮아. 하다